자기야 잠깐만 급한 일이야? 아 아니면 나 잠깐 이것만 끝낼게요 네네 어 이게 좀 급해서 어. 잠시만 아 어, 밥? 어어 어. 어. 아 먹어 먹어 어밥어 아무거나 어, 어. 뭐 아무거나 시켜 어나안 먹었을 걸뭐 어, 괜찮으니까 자기 아무거나 시켜 먹고 싶은 걸로 어. 아 이게 예, 안이아한들 진짜 아 아무거나 상관 없다니까 어.. 그거든 뭐든 상관없어 까머리 시켜 하.. 자기야 미안한데 진짜 잠깐만 5분만 말좀안 걸면 안 될까? 아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 아이.. 앵기지 말고 아뭘 잠깐만이야 뭔데? 아왜 뭐가 중요한 건데 진짜 나 이거 끝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 내일 가서 <웃음> 더 바쁘게 일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좀 끝내놓자 좀 자기야 약속했지 집에 일안들고 오기로 아 근데 허대리가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걸 어떡해 아, 내일 보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할 말? 무슨 할 말인데? 나 이러면서 들으면 안 돼.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좀 말해라. 자기 오늘은 어, 미안해, 미안한데 신경 못 써줘.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좀 이해해줘. 자기야. 아니, 어, 화를 왜 그렇게 내? 미안해, 미안해. 아니, 대충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미안하, 미안해, 이렇게. 나 지금, 펜, 팬... 손안 댈게. 나 지금부터 일안 할게. 화내지 마. 중요한 이야기가 뭔데? 그, 그게 그 도대체 뭔데? 이렇게 화를 내 알았으니까 침착하고 어, 침착하고 좀 소리 좀안 지르면 안 될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무슨 날 아, 잠깐만 잠시만 아, 아... 자기야 아 지, 진짜 미안해 정말 정말 진짜 미안해 애기야 아 애기야 미안해 진짜 우리 오늘 2주년인 거 까먹고 있었어 화 많이 났지 아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그렇게 그 내가 하루종일 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제대로 못했지 아 진짜 미안해 화.. 많이 났지 난 2주년인 것도 까먹고 집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레스토랑 갈까? 아니야? 다 싫어? 아 진짜 미안해 정말 까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이놈의 헛 알았어 미안해 핑계 안 될게 잉 자기야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진짜 내년에는 안 까먹을게 이제 앞으로 아예 이런 거를 안 까먹을 게 알림을 알림을 켜놓을게요 삐지지마 화내지마 아 진짜 내가 죽일 내가 진짜 못봤지 내가 쓰레기다 응 내가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어? 오늘 이 2주년인 것도 까먹고 바보같이 일이나 들고 와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놈 새끼 이놈 새끼 나쁜 새끼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아. <웃음> 하지마 그러면 와 풀어주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야 음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해 레스토랑 가기 싫으면 뭐 배달 시켜 먹을까? 맛있는 거 배달 시키자 우리 자기 좋아하는 것도 시키고 케이크도 시키고 싫어?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야 그럼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2주년인 것도 정말 기억 하나도 못하고 있었고 너무 미안하니까 간만에 요리해줄까? 어? 내가 요리해줄게. 기분 풀어라. 어. 오늘 내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후식도 만들어줄게. 이 정도면 기분이 좀 풀리려나? 음, 자기야 진짜.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부모 대가리인가 봐 이쯤이란 걸 알고 있었다? 아니 2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날이란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핑계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쓰레기 아니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안 그래? 아 어, 자기야 자기는 마음이 천상가봐 어떻게 이런 애랑 2년 동안 만났어? 툭하면 기념일도 까먹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약속도 취소해. 핸드폰도 잘안 봐. 우리 자기는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 같으면 얘랑 못 살아 못 살아. 응. 진작 헤어지고도 골백 번은 헤어졌을 거야. 나같은 성격 맞춰줄 사람 자기밖에 없단 말이야 기분 풀어라 그런거 봐서는 자기는 진짜 천상가봐 마음씨가 비단 길같다 <웃음> 그러니까 자기야 <웃음> 기분 풀어요 내가 오늘 요리도 해주고 오일 마사지도 해줄게 응 그래 오일 마사지 알지? 내가 잘안 해주지만 진짜 꿀손인 거 내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사지 해주고 씻겨도 줄 테니까 기분 풀어요. <웃음> 마사지 준다니까 좋은가 보다? 입꼬리 조금씩 올라가는데? <웃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간 건데? 씻겨준다는 거? <웃음>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요리는 아닐 테고 아, 내가 애교 부려서 <웃음> 아, 이 그런 게 좋았어요? 아, 그러면 진작 말하지 나 애교 진짜 잘 부리잖아 그렇게 입꼬리 올리는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부터 애교했을 거 아냐 어떤 거? 잉, 자기야 이게 마음에 들었어? 아니면 아니면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어떤 애교가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 자기를 웃게 만들 수만 있다면, 계속 할게. 계속 애교 부리고 있을게. 음, 자기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진짜. 이런 일밖에 모르는 멍청이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2년 뒤에도 아니 아니 20년 뒤에도 이렇게 내가 바보 같은 짓 해도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음. 음. 사랑해 자기야.